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탄수화물에 대해서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영어로서는 Carbohydrate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Carbohydrate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당류입니다 단당류, 이당류, 소당류 등 여러가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글루코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포도당입니다. 우리 인체를 포함해서 뇌세포와 적혈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 블락토스 과일의 다량 존재를 합니다. 갈락토즈 유당 구성성분입니다. 리보즈 핵산의 5탄당 핵산의 성분입니다. 만노즈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당류입니다. 자, 단당류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 탄소 숫자를 가지고 3개이면 3탄당 다섯 개이면 5탄당, 여섯 개이면 6탄당. 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우선 3탄당의 대표적인 것이 자, 이 물질입니다. 그리세르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알데하이드 CHO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고 탄소 하나, 둘, 셋. 3탄당입니다. 자, CH2OH CHOH c h o 이두 가지가 거울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로 알콜기가 우측에 있는 걸 덱스트로테토리에서 D, 좌측에 있는 것을 레바로테토리에서 L. 자, 독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CO, 키톤,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이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자, 이것도 그리세르 알데하이드와 비교해서 자왜 비교를 하냐면 CHO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는 당을 알도우즈라고 그러고 CO 케톤 기를 가지고 있는 걸 케토즈라고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기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D그리세르 알데하이드, L그리세르 알데, 알데하이드입니다. 보시면은 방금 보셨는 디그리세르알데하이드에서 자, 이게 3탄당 탄소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4탄당, 5탄당, 6탄, 6탄당. 보시면은 자, 1알데하이드 탄소가 1번입니다. 그다음 2번, 3번 탄소에서 지금 보시면은 디그리세르알데하이드에 자, 1번과 2번 사이에 이제 탄소수를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느리겠습니다. 자, 느려 나갈 때, 느려 나갈 때, 이와 같이 알콜기가 우측에 좌측에 있는 이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자, 이 물질을 디 에리스로스, 이건 디 트레오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느립니다. 오탄당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음 이와 같은 물질 자, 지금 보시면 은 이제 5탄당의 대표적인 것이 디리보스입니다. 자, 디리보스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6탄당의 자, 기억 좀 하실 것이 디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 디만노즈 디갈락토즈 이세 가지는 기억을 좀 합시다. 글루코즈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만노즈는 글루코즈와 2번 탄소 알데하이드 가 1번 2번 탄소의 알콜기가 글루코즈는 우측에 위치하고 있지만 만노즈는 좌측입니다. 갈락토스는 4번 위치에 알코올기가 포도당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2번에 차이가 있는 것이 만노스. 4번에 차이가 있는 것이 갈락토스입니다. 그래서 2번에 만노스. 2만 이렇게 기억을 좀 할까요? 사갈락토즈 사갈 4갈, 이만사갈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탄소에 이 알콜기와 수소가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에피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에피머 자 여러분들 에피머 한탄소에만 에피머 에피머 에피머 에피머 에피머라는 용어를 다시 말해서 포도당과 만노즈 포도당과 갈락토즈는 서로 에피머 관계 에 있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단당류에서 여러가지 당류를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수에 따라서 3, 4, 5, 6뭐 7탄당 이렇게 당을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카보닐기를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알도즈라고 부르고 케톤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걸케토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다음 자, 이 포도당이 사슬 구조에서 이렇게 고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이와 같이 알파 디글루코스 베타 디글루코스가 만들어진다 자 그것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지 가 않는데 자 여기에 보세요 자 1번에 1번의 알데하이드기에서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배양한 경우를 우리가 알파 디글루코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위쪽으로 배양하면 베타 디글루코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육각고리 모양을 띈걸 피란 구조라고 이름을 오각고리를 푸란 구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육각고리 형성을 해 있으면은, 이건 알파디 글루코 피라노스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자, 이건 오각고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알파디 플락토 푸라노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피라노스, 푸라노스를, 자,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당과 과당 고리 구조입니다. 포도당 과당 고리 구조. 그다음 D-L 입체 이성질체 구분. 자이 이것이 자 D-glucose와 알파-D-glucose, 베타-D-glucose 형성되는 것을 1번 알데하이드 탄소가 1번 탄소고요 여기가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입니다. 자, 5번 탄소의 알코올기가 자, 1번 탄소의 알데하이드기를 위에서 공격해 들어가면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하는 알파디글루코스가 만들어지고, 밑에서 공격해서 들어가면 알콜기가 위로 배양하는 이와 같이 베타디글루코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당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당류가 이와 같이 자, 1, 4 결합으로 알파디글루코스입니다. 둘다 알파디글루코스가 일사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이당류가 말토스입니다. 다른 말로 엿당입니다. 엿당 그 다음 여기는 베타디글루코스가 자 베타디글루코스가 일사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바로 셀로비오스라고 셀룰로즈에 자, 이렇게 계속 베타 원포 결합으로 연결되면 셀룰로즈가 만들어지고요 자 1사 알파 1사 결합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녹말이 되는 겁니다 자 녹말입니다 그 다음 락 토즈는 이와 같이 갈락토즈와 글루코즈가 결합을 이루는 거고, 설탕은 글루코즈와 플락토즈가 원투결합을 이루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진지를 보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이당류 설명입니다. 자, 말토즈 봤습니다. 엿당입니다. 알파디글루코스가 일사결합을 이루었습니다. 셀룰로즈입니다. 셀로비오스 셀룰로즈 형성 베타디글루코스가 만들었습니다. 락토즈, 유당입니다. 슈크로즈, 설탕 혹은 서당입니다. 자그 다음 당류에서 말입니다. 환원당인지 비환원당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환원 말단. 자, 환원자이 부분은 뒤쪽에서 나올 때 봅시다. 자, 오리고당류가 있습니다. 이 내지 여덟 개 정도 단당류가 결합된 형태를 오리고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리고사카라이드 혹은 소당류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소당류. 소당류. 자, 그러면은 소당류보다 더 많은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이상은 이제 다당류라고 포리사카라이드. 다당류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당류. 그 다음, <웃음> 자, 이어서, 다당류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타치 전분입니다. 글라이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룰로즈, 키친, 다, 동질의 다당류입니다. 같은 종류의 당류가 포리머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질 다당류입니다. 당류 종류가 다릅니다. 자, 글리코사노, 뭐, 글리칸, 펩티도 글리칸, 뭐, 아갈로즈. 자, 이런 것들은 당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질 다당류가 있고, 이질 다당류가 있다. 이질 다당류가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아밀로즈가 반복되어 있는 단위, 자, 아밀로즈 반복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녹말 구조입니다. 그다음 셀룰로즈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셀룰로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환원력이 나타나, 이 고리가 풀리면은 바로 알데하이드 기나 이 기통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고리가 다 포림으로 연결이 되어버리면은 바로 환원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원력이 나타난다 해서 이 부분이 환원 말단이라고 그러고요. 자, 환원 말단입니다. 환원 말단 그럼 나머지 이쪽은 비환원 말단입니다. 비환원 말단 지금 보시면 여기가 환원 말단입니다. 나머지 여기는 끝에서부터 비환원 말단입니다. 비환원 말단에 쭉 와서 연결 연결 연결 이렇게 하는 말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자, 이 구조는 1, 4 결합이고요. 요 격까지가 엮어지는 이 부분이 1, 6 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결합입니다. 지금 1, 4 결합으로 나가다가, 자, 1, 6 결합이 격까지가 만들어집니다. 격까지가. 이격까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물질이 아밀로펙틴 구조고요. 아밀로펙틴 구조고 그냥 아밀로스 단위는 이와 같이 쭉 일직선으로 나갑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부는 스타치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약뭐 직경으로 한 3에서 30mm 정도 입자 형태를 띠고 있는 농말 전분을, 전분 형태입니다. 그 다음, 글라이코겐는 역시 아밀로팩틴 비슷한 구조입니다만은 실제로 아밀로팩틴보다 좀더 빽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8 내지 한 12개 글루코스 장기로 빽빽하게 빽빽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체내에서는 우리가 글라이코겐이 간의 약한 10% 정도의 글라이코겐을 합성해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골격근에는 한 1-2% 정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체내에 존재하는 글라이코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류 여러 종류가 어떻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당류 역할 성질 설명할 수 있으면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